The river is the river, the r i 바 e r is the river, the r i v 이 r is the river, the river 그 것이 오지방 한로 그 자난 디더이고저그노래허며 소금은 구거지고 방수를 불고 안내포들은 졸옥장 두르고 눈내포들은 요옥장 두르죠 한가지어고한 가지 펑퍼져 주. I'm not going w o b l able to o t h Nega busun marus, hai utan marjacha. 난도 아장거리고 흐르고 리소